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전기과 보와 전기과 보아 야수 한번 땡겨봐 일관성을 해서 그냥 시원하게 아, 연승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일관성 먹고 가겠습니다 나이스 전사를 받으면서 일단 용술사는 사두겠습니다 근데 팔면 이자긴 한데 그냥 이자를 볼까? 괜히 파악가안 나오는 거 아냐? 전기 과부하 용술사 야수가 이론적으로 엄청 센 이유가 이거 전기 과부하가 최대 체력을 9%만큼 마법 피해를 입히는 건데 자기 자신의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라 용술사로 체력을 늘리면 도전압으로 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져서 죽이기 최적화된 덱입니다 어차피 일관성이니까 이거 엎치고 수호자 받을게요. 아, 블라디, 진짜. 설마 이거 지진 않겠죠? 아니. <웃음> 제발 죽어. 블라디, 제발 죽어. 아, <웃음> 제발 죽어주세요. 아, 제발. 와, 졌는데? 아 이거지. 아,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지금 없으니까 지옥이다. 엎치고 지기. 해불망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아 이참 태블망 많이 써서 더 쉽게 이긴건데 대일관성 일단은 위자를 좀 보겠습니다 20원은 봐야겠다 이혼충격기 각이 안나오네요 브라움이 더 탱탱하니까 이 덱은 이거 딜템이 딱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구원까지 만들겠습니다 어, 딜은 전기 딜로만 다 하는 덱이라서 이거 방템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스. 고서 두 개? 이거 고서 두 개로 용술사 뽑기? 활용술 가자. 백 조금 완성되면 까볼게요. 나이스. 아니, 이놈이 블라디, 진짜. 제발 죽어. 너리에 준비했어. 나이스. 아니, 너 때문에 내가 2라운드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일단, 이온 충격기 준비할게요. 용술사도 하나씩 모아주고 치고 는얼만한게 없긴 한데 뭐라도 올리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하필 연습 중인 친구를 만났네요 여기 좀쎄 보이던데 길것 같긴 하네요 아 된다 뚫린다 여기가 그나마 제일 쎄 보였는데 일단 40원이자 오 이다스 재미 슬큼보네요 지금 쓰기 딱 괜찮은 것 같은데 3 2 1사뜨려이원 맛있네요 슬픔보까지 해가지고 한 턴에 19원 받았습니다 아 이거 창고가 어소 2개 때문에 꽉 차서 많이 찌워둘 수가 없네요 이거 어, 팔레까서 슬슬 용술사들 올려봅시다 자, 용술사를 다 올려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 원투마법사라도? 아이 창고 좀 풀려봐 체력이랑 돈이랑 좀 여유가 있어서 브랩에서 확실하게 약속 찾으면 될것 같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 브라움 아 드디어 한자리 비었어 근데 요즘 진짜 수호자 빌드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잘 안죽어? 이거 연쇄 끊겼나? 말까비 아, 도장 하나 만들어줄게요 천천히 갑시다 이 보내줍니다 이온충격기 오래간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빗빗을 손절하고 용술사대로 올릴게요 <웃음> 너무 약한데? 이제 다음 턴에 9랩 찍히니까 용술사들 이 성장만 이거 하면 됩니다 난 아, 너무 세게 맞는데? 야스가 바로 나와줬네요 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레오나를 팔고 용술사들 좀 붙이고 싶은데 바드를 넣어준 다음에 이온충격기 구원 또 하나 암크 쪽이나 깝고좀더 확실한 탱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서도 이제 까보겠습니다 아유 바쁘다 바빠 할게 많네요 정말 야스오 줄게요 아이 근데 얘네가 이성이 좀 붙어줘야 하는데 일단 용술사 나와라 아 까비 이거 신비술사 먹겠습니다 아 용술사 하나 나왔고 탈용술 안되는게 너무 아까운데? 남은 템들을 처리를 좀 해야한데 아 일단 저 블라디 먼저 죽여야 하니까 태블망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뒤져주기기 뒤져버리기 뭐거어 <웃음> <어떻게> 잡을라고 <잡으려고>. 아니 <웃음> 삼성 럭스가 때리는데도 햄집도 안나네요 슈가 오 나이스 야스 이성 아체량 늘리면서 마드 두개로 음표 복제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세트랑 카르마이성 그러면 절대 안 붙을 것 같은데? 이거 안팔고 계속 들고 오기 잘했네요 와 이거 딜량 뭐야? <웃음> 막 퍼지는데요? 아 근데 야스온 때시간더 넣어줄걸 그랬나봅니다 치취감 있는 애가 빨리 죽어버리니까 너무 오래 싸우네요 소영 쇼쇼쇼 나이스 거의 만 5천 딜템좀 갈아버리고 싶네 이제는 삼성적 아니면 바드 한자리 채우기 정도 어, 소라카 좋고 바드 체력 4585 이게 9%씩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충 픽당 뭐400 넘게 들어가네요 고전학이랑 같이 쓰면 진짜 지지는 맛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템 그냥 아무거나 만들게요 아니 메인 딜러가 체력이 안 나라. <웃음> 이거 메인 딜러가 메인 탱커도 되고 아주 이거 사기댁입니다 사기댁 이거 이 녀석아 이거 초밥까지 못 가나? 초밥에서 용수 사먹어서 팔용수하고 싶은데? 팔용수라면 기본 체력 1000이니까 어, 여기에 별 등급 올라가면 체력이 200씩 증가하네요 아 이거 뭐가 안 뜨네 이거 진짜 확률이 3%라서 이제 세트랑 카르마 이성 지금 붙여야 할 텐데 어, 안 뜨네요 다더 <웃음> 어, 세지려면 팔룡술을 노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진짜 전기비 너무 쎈데 아 어, 여기 시오유 삼성보는데 큰일 날 뻔했네 용술사 오 나이스 용술사다 팔룡술 솔직히 용술사 먹을 사람 없는데 나이스 이게 팔룡술사가 되네요 COU를 견제해야 하는데, 시 o u 가안 나오네요. 어, 나도 안 나오는데, 배도안 나오겠지. 일단, 8령술사 체력 5,751. 픽당 500 넘게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와, 여기 바로 반피 넘기 까였는데? 삼성 못뭐 찍었으면 죽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웃음> 아니 우리 전챙이들도못 잡으면 어떡해 친구야 이거아저 친구 견제하려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돌베랑 리신이라도 이거 삼성 찍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럭스 쪽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이쪽에 두면 파고들어지겠죠? 뭐야, 여기, 쌍패 천사? 이제 안 통해, 이 녀석아. 넌 처형시켜줄 거야, 이 녀석아. 아니, 난 처형도 필요 없이 그냥 죽는데요? 야, 쏘 혼자 남았는데. 번기 맛을 봐라. 응, 용발이라서 안 아파. 어스기 피해버리고 어 나이스! 근데 질 뻔했긴 하네요? 선배. 근데 이거 확률이 0라서 진짜 세트랑 카르마 이성장못 시키는데 어떡해 볼베랑 리신삼성이라도 찍겠습니다 리신 우리신 한마리 어 나이스! 리신삼성 체력 5,950 성배 하나 받아주고 또야스 이성을 넣었네요 나 처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되지 안돼 야스오 클라스 차이를 보여주지 나는 팔룡출 야스오라고 더 강해진 전기맛을 봐라 <웃음> 오. 근데 야스가 알아서 들어와서 죽어줘가지고 처형 걱정은 없어졌네요 죽어 아니, <웃음> 스하노왜 이렇게 안 죽냐, 이거? 야쏘야, 가자. 어잉? 졌는데? 빨야룡웃커 삼성을 봐야 했나? 다시 이걸 럭스 쪽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들어가. 아니, 럭스 쪽이 아니라 조이 쪽으로 가야 했나? 어, 나이스... 귀찮은 바드 정리해버렸고, 소라카리도 버티면서... 지져 나이스... 그렇지... 이번엔 정리 좀 빨랐다. 와... <웃음> 아니, 피가 거의 뭐 90%가 나가는데요? 죽어있는 녀석아... 아니, <웃음> 전기 들어가는 것봐 찔찔이... 합... 자 이렇게 전기과부합팔용술사 야수호로 1등 했습니다!